하세요. 저기요 원격 저작권 교육 받으러 오셨죠? 아니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? 네 그래서 그냥 와봤는데 어떻게 하셨죠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면 시간 없는데요?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교육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무료요? 네 부담없이요. 음..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. 원격교육연수원과 원격제작권 아카데미와 원격평생교육원의 차이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름이 다 비슷한데요? 그러시겠죠. 원격교육연수원에는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저장물로 이용을 위한 다른 인성교육과정이 있고요.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에는 산업종사자, 공무원, 일반인, 대학생 등 맞춤형으로 저작권 직무 능력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고요. 아... 원격 평생교육원은 관련 실무자가 전하는 저작권 현장 노하우가 담긴 교육과정이 있고요. 저작권 최고 권위자에게 듣는 만큼 이것만 유료이지만 돈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. 아 네. 그래도 어려우시겠죠.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원격저작권 아카데미에서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노트 교육을 들어보시는 건 어때요? 대학생 맞아요 열심히 수강하셨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하는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오, 정말요? 관심이 생기셨죠? 네, 궁금해요 이곳에 접속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컴퓨터에 서툴러서 손이 많이 가시네요 네? 제가 케어해드릴게요 내일 케어요? 아니요 저작권 올 케어요?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단에 회원가입을 눌러보세요 교육포털 접속 후 수강신청을 눌러보세요 네, 그대로 신청하세요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왼쪽 메뉴의 교육 하위 나의 강의실을 눌러보세요 학습중인 과정목록의 과정명을 눌러보세요 이제 쉽게 수강할 수 있겠죠? 그런데 수료증이요 꼼꼼하기도 하시지 나의 강의실 아래 수료증 관리를 눌러보세요 학습자가 들었던 강의목록이 떠요 여기 수료여부 아래 수료증 발급을 눌러보세요 이제 쉽게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겠죠? 친절하시네요. 별말씀을요. 그럼 저는 이제 수강하러 가봐야 해서. 안녕히 가세요.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. 원격 저작권 교육.